그리전 술래전 야 시작! 아 소리 크게 해줘야 음 돼잠깐 여기 여기서 하는 데 아, 와... <웃음> 야 재밌겠다 이거 아, 재밌다! 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처음 해봐 아, 나, 나, 나한 알았잖아 갈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케이 진정 인정 나 왜? 진정 나와 진정 나 은치가 은치가 정아 임시만 진정한 이성민 나아건수이형 빨리 빨리 와 아, 빨리 와아 이거 이거 오케이 설민 나 미안 나 오케이 게임 이렇게 한다 이거지 오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어 잠깐 방 뒤에 움직인 사람 누구야? 야. 태용진 사람 누구야? 야, 김민규가? 2차 1차 1, 2차, 2차 아, 나빨 진짜 그래. 나보다 키만 작았으면 큰일 났어 진짜 <웃음> 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준비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한도 준비습니다무한다무한다무한다무한다무한다무한다무한다비다비다비다비다한다비무비 <laughing> <�istically> <opening> <이> <야, 르기> <fix>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호시 약간 움직인 것 같은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케이 와나 걸렸어?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일로 와 디노. 나안 움직였어 아래 내눈에딱 보이면 걸린 거야 <웃음> 진짜 안움직였는아첫 번째가 너무 무섭단 말이야 그렇지 갈게요 갈게 디노야 안올 거야? 알겠어 그럼 한번더해 무궁화 <웃음> 꽃이 <오>, 피었습니다 어 일로와 슈아 <쉬와. 웃음> <웃음> 아 이거 완전 재밌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아 오. 뭐 했는지 안 돼? 무화면아 시작하는 거야 무 화면을 하는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습니다오 재밌어 오 재밌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목소리로> 형 소리 때문에 너무 무서워 와, 너무 무서워 진짜 괴물 <웃음> 쫓아오는 거 같아 아술을 진짜 잘하는데 무궁화 아, 꽃이 모르겠다. 피었습니다 무궁화 와, 꽃이 피었습니다 너 꼭꼭 숨어 머리 카라콜라 무궁화 와, 꽃이 어, 나, 피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 누군지 모르겠지? 이름 불러야 잡을 수 있다 이름 불러야 잡을 수 있다 누구야? 야너 누구야? 누군지 모르겠지? 누구하 꽃이 피습니다 누구야? 참, 뭐야. 아 누군지를 모르겠어. 형, 콩벌레가 콩벌레. 꽃이 습니다 누구야? 우리 우선 봤자. 야, 우선 어디서? 우리야야누뭐야두 개가. 두 개가 나와, 눈, 넌건 아마. 나? 두개 <목소리> 왜? 나안 움직였는데? 우리 어, 이움직였잖아 지금 움직였어 형이 말해서 <웃음> 그러니까 그 나오라는 거야 무궁화 꽃이피었습니다 <웃음> 아니 저거 선 넘었는데 계속 저러고 있는 거야? 어? 여기, 여기. 아직 우리 선안 넘었어 나 시력 1좀에 1.5인데? <웃음> 아딱 찍혔네 어 아, 아. 뭐야 조형이 <웃음> <도형님> 왔다 <웃음> <웃음> 형 진짜 콩벌레 대박이네 콩벌레 슈퍼 와. 와. 이거 재밌네 아 이거 말하니까. 진짜 재밌다 자, 뒤에 방논이 나와 아닌데 번호가 어, 맞잖아 아닌데 아누이피습니다누가와 꽃이 피습니다누가와 꽃이 피습니다 너무 지워요 누습니다누구습니다 뭐하는 거야? <웃음> 나쁜 뭐 어떻게 했는데? 우리 숨이 만 가게 화이팅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이거 어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안 보여. <웃음> <웃음> 와 그냥 와안 할게 <웃음> 무궁화꽃이었습니다. <웃음> <고치였습니다>. 야, <웃음>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설빙 열차 아니야? 아 미쳤어. 네.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야 무궁화꽃이 <웃음> 피었습니다. <웃음> 할 필요 <병은> 없잖아. <웃음> 아 누군지 맞추면 되잖아. <웃음> 어, <웃음> 어 번호리. 이제 보인다 이제 보인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날와 뭐라고? 뭐라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코스와 콥스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진짜. 어한잔말 어헌잔말 우산 보이들 우상 보이들 진짜 하나도 안 보여 <웃음> 진짜 딱히는발다 읽자로 할게요 어. 무궁화 <웃음>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이리와 디노야 <웃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역시 좋아 역시 페이크에 잘 걸려 <웃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어? 민지 <민주> 이 <이리> <웃음> 들어와 들어와 <웃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순간이어관아 화철아 화철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 순간다. 무궁화꽃이 피아못 들었어 다이로다못 끊었어 움 사람들 다 왔어. 왔어. 다 왔어 못 끊었어? 원우우지, 승관이, 쿱스가리에 아, 근데... 다 오세요 안 끊었는지 다 도망갔어 야왜 도망갔어? <웃음> 야 아직 한명 살아있어 한명 살아있어 오케이 <웃음> 남왕 <남한> 산 거야? 나왕산거 <웃음> <남한 웃음> <거야? 웃음> 아휴 저 느린 보가 언제 하냐 야 이거 승관이 때문에 전세가 역전됐다 이거 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아, 어.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짜 처음 방범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도 segunda> 어? 오 번호는 약간 조금 애매해 우리가 감사자어감사우리 일자로 감사줘 감사 감사 고맙고지 피었습니다 야이로가너무지 몰라 어차안형아이아이 어차피 안경호 <웃음> 준비해 <웃음> 이제 들아 준비해 봐봐! 부구마 었습니다다아여줬다담아여줬다 무조건 뛰어 부마 꽃을 삐었습니다 안소아정한형그 손가락 너무 세게 잡잖아 <웃음> 부러질 수 있을까? 부러질 수있으까까마꽃었습니다 부러질 수있니까 뭐야? 비스 비스 비스 재밌게 야, 하는 사람이야 너 술랑 할래? 너 술랑 할래? 형나 그거 한번해면안 돼?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포장 모델 아 버전이야 모델 아 버전 시작하습니다네선으로 <웃음> 다시 다시 뜨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응 포시 응. 야 디노야 원우 형 포지 봐 원우 형 무궁화... 워! 워! 워! 디노야? 아, 그 어디 있었어? 나아래티으로 왔다는데. 어? 어? 같이 포장벨 아. 버전이야. 모델 버전. 어, 모델, 모델 버전. 포즈 버전이야? 멋있게. 우와. 아, 똑똑하다. 우와. <웃음> 우와. <웃음> 할게요. 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어, 볼마 로와 아, 진호구나.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웃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떻게 멋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민규야. <웃음> <웃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수영 진짜 어떻게 그 상태로 그대로 오지? <웃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웃음> 무궁화 꽃 뭐야? <웃음> 피었습니다. <웃음> <웃음> 뭐야? 오우. <오이씨. 웃음> 뭐야? 준비 준비해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좋겠다. 아, 아. 들어가자. 아. 아. 와, 거기에서 전부 끝다고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많이 빼우다 좋다고 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야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다요 진짜. <웃음> 어, 뭐야? 독심술 있어 뭐야? 이번에는 잔이로 할게요 이거 속마음이 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민규가 <웃음> <웃음> 그 친구 누구였지? 그, 그 좀, 좀, 느끼하고키큰 친구. 아, 그 친구. 야, 아, 그 친구. 다나이 한번 말 해볼까? 하나, 하나 둘셋 둘, 민규 <웃음> <웃음> 오케이 야돈까스 게임 해볼까? 동까스 아, 이긴 사람 4명 빠지고 7명 에서 다시 해가지고 그래. 그냥 하위 아 어, 그러면 그래. 4명 남을 때까지 하자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 밀기 없이 해야 돼 근데 네. 밀기는 없, 없는데 재밌긴 있어 아, 재밌게예재미기는다연히 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쿱스부터 시작 아, 이거 스 돈. 재밌을 것같돈 어, 가스 돈 가스 돈 가스 돈 가스, 돈 가스. 아, <웃음> 돈 가스. <웃음> 아, <웃음> 돈가스. <웃음> 아 괜찮아. <웃음> 재밌기, 있어. 아, 재밌기 있어. 재밌기 있어. 아, 재밌기 있어. 재밌기 좋아. 아, 재밌기, 아, 좋아. 아, 재밌기, 재밌기 좋아. 좋아. 아, 재밌기 있어. 아, 카메라 좀 가리지 말아 주겠어 혹시? 아니, 카메라 앵글 때문에 살짝 이동.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아 여기 잠만 돈, 아. 돈, 대죠? 민준아, 짝이 뭐지 뭐? 스크겸스크 돈돈가스. 스겸램겸 돈가스. 번호 있으시죠? 돈가스. <끄리크다운> <웃음> <끄리크다운> <웃음> 야너춤 추러 왔어? 야, 야 진짜 웃겼어 야브릭디야 같이 아이데 야간 예정거든 가스 어 쿱스 어떻게 가? 아, 한, 발로 한, 발로 한, 한, 발로 한 발로 들어가면 되지 근데 금발 은안돼 금발 보면 안돼 돈? 돈, 돈, 가스, 가스 돈. 와 돈, 가스, 가스 돈, 가스, 가스 돈? <웃음> <웃음> 너 뭐해? 너 뭐해? 너뭐 진짜 무서워 죽겠네. 뭐야? 어, <웃음> 고미끄러형 정말 진심이구나. 한 판에 몇번 떨어진데? 가스. 아예. 야얘 바로 할 짜요. 바로 그럼 어. 다시 어떻게 할까? 얼른 들어갈게. 가스. <웃음> 아. 왜어다 아, 아, 아, 아, 앉아 있어. 다 아, 아, 오무자 너도 멀다 야 좋아. 이거 금방면 바로 차려 금방 차려야 돼형두데 지금 <웃음> 제자리 점수 몇 미터야? 마지막 이지우 멀리 뛰기 좋아 아 멀리 뛰기 좋아 아, 좋아 오케이 아, 잠깐만 근데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재밌 재밌었어 재밌었 인정 인정 원우 원우 뭐가 더 원우 형 재미가 없긴 했어 원우 재미가 없긴 했어 인 알겠어 이제 정 재미가 없긴 좋아 혹시 발피면발 발 너무 아프겠는데? 아프겠다, 요 이것도 스킨 아, 아 못밟기 아, 마음이야, 그게 아, 애잖아 아, 아파! <웃음> 아, 가스! 가스! 가스, 가스 <웃음> 다음 사람, 바로바로 어! 가스! 탈락 탈락 여기 안 들어갔어 어 가스! 조그마, 공이 없었다 한장 <웃음> 다음 사람, 바로바로 난데 야, 민규야, 이 가라 와, 우지 형더 가려줘 스크린에 스크린 한 지나갈게 지나간다고? 형 천장 조심해라 형. 끌릴 어, 거 어? 같아. 오야야야. 나가 나가자. 진짜 아, 재미없었어. 진짜 <웃음> 진짜 재미없었어. 사람들 <웃음> 네. 편집해주세요. 야이게 긴장감 되게 있다. 돌거만 한판에 일주일. 돈 가스. <웃음> <웃음> 가스. <웃음> 괜찮아, 오케이. 하나 <괜찮아>, 바로. <웃음> <괜찮아, 웃음> 오케이, 돈, 오! 가스, 오, 장, 오. 저, 가스 했 맨발이에요. 맨발이에요. 어, 이거, 이거, 맞춰면안 돼. 잠깐만요. 근데 이거, 이거, 이이 하고.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가스, 가스. 야, 이네, 이네 못 들어오는 잘 들어가야 돼. 오. 가스, 가스, 가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잘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잘한다. 잘한다. 있어야지. 아, 아, 나 가만 있어, 나 가만 있어, 야지만있 지금 너무 가만 히 있어. 야 상이 4명 남았대. 상이 3 명하자. 그러면 진짜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왜? 아니, 왜? 왜? 돈 가스. 오, 오. 금발 왔어, 금발 왔어. 돈 가스 어금밟어금어 돈을 이렇게 밟았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금발봤어 나도 <놀던> 안에 들어온 거 같았다니까 형은 진짜 아예 안들어왔어 <놀던> <놀던> 아예 안 들어왔어 <놀던> <아예 안 놀던> <아예 안 놀던> 이안 보여 돈 개인적인 정이죠 돈돈야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캥거루 바로 간다 가스 야 멋있어 <웃음> 야, 형 <핸> 코를, <웃음> 코를 해주네? 야, 형 코를 해주네? 아, 이아다 봐주기로 했지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는 처음이라서 말한 건데 너도 그럼거게한번 봐주세요 이제부터 페이크에 당가면 탈락이다 가스! 페이크에 당가면 탈락이다 가스! 페이크에 당가면 탈락이다 <웃음> 가스! 와, 무거 가스! 조심해, 조심해, 아이 아웃 아, 나나나할이이 어떻게 해? 야, 맨말로 들어가자 가랑이, 누가 입고 가자! 어 도우도! 도우도! 도우 가스. 도도야오라이야도우이야도두번 남았다 가스! 어, 뚫렸다 이거 끝났는 가스! 야, 파이터! 파이터, 마지막 한 명, 마지막 한명 어어디로 갈까? 범위 잡아러 가, 범위 우디오아우디이제우디오오자오케이오아이아오아우 아우디오. 아우디오. 아우디오. 아우디오. 아우디오. 오아우오아 가스! 가스! 쓰네 가스! 와! 와! 야, 이게 와! 가스! 와! 이게 와! 자, 역시 태권도. 돈. 가스! 가가 맨발이 딱스가 가스! 가스! 다스가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돈가스 돈가스 바리오니 같이 사 먹었던 돈가스 <웃음> 같이 사먹었던 돌아와야 되지. 어, 조슈아부터. 조슈아부터. 돈 가스 가스 진 무서워, 이 사람은 얜 어떻게 공격할지 예상이 안가 아, 주인공이다, 오늘 갑갑할 거 같은데 그 산총에서 이거 하시는 분 같은 거 가스! 가스! 아, 한 번, 한 번, 한번 그거 피아노한테 카메라 의식을 왜 하는 거야 하나 했어 돈돈 아, 다 난리야? 왜다난리 들어가! 미안해, 바로 뜰줄 알았어 아, 이로와 이제 안 가죠, 이제, 이제 테이프가 별로 없대 가스 가스 아이, 돈 가스 돈 가스 돈, 에이, 돈 가스 돈. 바로 가지 가스 가스 오호 <웃음> 와 들어가야 된다 뭘다아 이거 이런 발만 발만 볼 거야 이거 못 들어가면 돈 가스 아, 가스? 아 뭐야 한 발로 가면 안 되지 제마 제마 제마 가스 어두 명을 죽이려 고 그랬다 <웃음> 돈어 여유 아 어디를 발바볼까 손이영 찬이가 운동을 다 못한다니까 저렇게. 못한다니까 저렇게. 봐봐. 한명 남았어요. 살수 있는 사람. 오케이. 어. 구식 파소수요 되시고. 가스? 야, 멀리 내보내, 번호. 멀리 내보내. 멀리 내보내. 멀리 내보내. 오히려. 방쉬어야. 아, 방쉬어야 어차피. 가스. 이제다 <웃음> 이제 시간 들어가야 이제 이제 쉬어야 <웃음> 쉬어야 돼. <웃음> 와 이거 전략적이다. 충전해요? 충전해요? 어옆돌기 가능해. 어뭐 엿돌기 가능해. <웃음> 오케이. 오 오케이 사실 뭐야 물구나무 세워 물구나무 기 거기서, 거기서 물구나무 가면 인정 인정 인정 물구나무 말고 방법 없어 <웃음> 우와 우와 물구나무 말고 방법 없어 <웃음> 우와 <웃음> 야, <다> <웃음> <좋지>? <웃음> 아 <웃음> 아 못한 사또 다시 나와 자 그럼 여기서 일찍 죽은 세 명이 매점내긴 거죠? 어. 아 맞아요 돈! 가스! <웃음> 가스! 어안 외쳤다 돈안 외쳤다 어? 어, 어? 아이돈 가스 돈 <웃음> 가스 오케이 돈 가스 돈 가스 <웃음> 야돈가 <가스. 웃음> 살인적이야 수이가 어, 목발당수였어 어, 어, 그냥 수빈넣어야 돌면서 와야 되는 거야 이제 돈, 가스! 어 밟았어! 아니 아안다야왜안돼야 야, 야, 야, 왜, 왜 야, 야, 야, 그러면 돈, 비싸. 가스 그렇게 한번밟 굉장히 인정이 됐나 했지 가스 한번더한번더 더. 했어 아, 한번더해 너네, 너네, 너네 다 죽었어? 너네 다 죽었어? 귀여워 너네 다 죽었어? 귀여웠어? 나이스 아 너네 다 죽었어? 나이스 아니잘가잘 나이스 아니야? 너야 어 가스 와나 민규. 이거 손영이 형이 했나 맞다. 돈 오. 오. 야. 야, 야, 야. 서로 빌자 서로 그래. 밀자 알자. 가스. 한번더 가스. 오케이. 돈. 와 치열하다. 오. 민규지. 한번 <웃음> 더. 가스. 오 <웃음> 이거 야 이거. 됐습니다. 아, 아, 아, 잡는 게 있어? 잡으면 안 되지. 아, 들가야 그건 줘야 되니까. 아, 그러면은 다시 다시 다시. 됐습니다. 아, <웃음> 이건 되지. 돈. 어, 약간 나타. 아, 미지마! 아, 가지마 아, 맞지마. 우리 서로 갈길 가자. 나 이쪽으로 이렇게 누고가 다시 다워 어! 잘 됐다. 우리 한명남았어 <웃음> 여기 세중한 명만 살아남는다. 발갈벼봐. 네? 발갈벼봐. 아, 여기서 온다. 아, 가위바위보. 가스! 오, 와! 왜처도에 넣어? 왜처음 가스! 들어갈 수 있지, 증가나? 어, 어 못깔것 같은데? 딱 좋은 그림 뭔줄 알아? 선 밟고 미끄러져 갖고 엉덩이를 따라가고. 가가지고. 어, 그림. 딱그 그림이거든? 돈! 야, 야 가스+ 가스+ 가스 승나윙디윙디윙디 잡아줘. 가스가스가스가스 어? 아니 이가승는가스가스가스가스마가잖아가승이가승이가 승마가+ 승가승 뭐라 어, 죽이? 너네끼리 정해 어, 한 저기. 명을 아, 정하든 네, 한 명. 야, 재밌겠다, 콜. 아난 개인적으로 지수가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봐. 돈 가스. 점프력이 제일 좋은 거 같아. 점프력이 어. 제일 좋아. 가자. 나야 나. 돈, 돈 가스. 돈 가스. 어 좋아 좋아 좋아 네, 좋아야 나 들어갈 수 있겠는? 아 이거 들어가. 아들 영도는 들어가지. 돈. 어. 아, 아, 아, 아. 자 먼저 주한 한, 명이 더아 나이스 나이스 졸면안돼이 아, 아, 매점 민규 끝 민규 씨요 고맙습니다 어우 씨잘했네다아나 민규 왔다 자 들어가자 종쳤다 고맙습니다 아고맙 가스 가스 가스 아 돈까스 최고였다 그러니까 최고였어 진짜 최고였다 야 빨리 와 꼴찌 어, 너, 야, 와 맛있겠다 나 진짜 병원 썼는데 오예 미스 꼴찌 꼴찌 좋네 쫄병 야 가져가자 가져가자 가져가. 야 꼴찌는 마지막에 가져가야지 맞아, 맞아. 야 내가 왜 빼놔야 아, 맞아 맞아 가져가. 야 피크닉 피크닉 와야 피크닉 피크닉 감자 알집 감자 알집 형이 형 그거 뭐야? 새콤장 몰라? 몰라? 몰라? 와 이걸 모른다고? 몰라. 전설의 이 형이 나뽕 뽑았네 야 그래도 얘들아 오늘 처음 만났는데 같이 너무 재밌게 놀아서 좋다 어, 야. 야 베프가 된 느낌이야 얘들아 근데 오늘 학교 끝낼 때까지 선생님이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웃음> 선생님 어디 계신데? 어? 지금 어? 배 아파 보이는데? 지금 배 아파? 근데 하긴. 명호랑 준이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아준이랑 명호 응, 같이 했었어야 진짜 재밌었겠다 진짜. 근데 선생님이 왜렇게안 보이시는 거야? 그니까 러찬나 배는 좀 어때? 나아주 괜찮아 근데 좀 바라 좀아 배 배부구나. 배, 배 아프구나. 배가 또 갑자기 너무 아파. 야, 그렇게 야, 먹으니까 야, 그렇지. 야, 야, 야. 진짜 여성아, 너무. 아 선생님 오시면 말좀해 줘. 알았어. 막 어, 갔다. 좀말좀해 줘. 아, 열심히 오늘 학교 생활 하니까 이제 졸려진다. 아, 이제 슬슬 학원 갈 때다, 학원 갈 때. 야, 너네 무슨 학원 다냐 야, 선생님, 웃어, 선생님, 선생님 다 아, 선생님 오셨어, 선생님. 오, 쌤 아... 잘 아니요. 있었어? 네, 선생님 어디 계셨던 아, 거예요? 너희들 뭐래도 난 그래려니 하는 거야 뭐 했어 그동안? 오늘 엄청 재밌는 게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랬어? 고, 공부했어요 공부했어? 네 거짓말 어, 많이 늘었어? <웃음>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놀았으면 은 짝꿍을 정해야 돼아 짝꿍이요? 어, 지금 자리가 두 개씩 있지? 네. 네. 네 아마 각자 원하는 짝꿍이 있을 거야 그럼 번호 순대로 내가 물어볼 테니까 그 자리에 앉으면 돼요. 네. 네. 최승철. 네. 누구랑 잡궁하고 싶어? 그럼 여기 끼 봐요. 아, 정한이 잡궁으로? 네. 아 오케이. 정한 저는 호지한테 가보겠습니다. 정환아, 이리와. <웃음> 네, 저는 호지한테 가보겠습니다. 아, 정환아, 나도 사실 너랑 하고 싶었어. 진짜. 아, 도겸이한테. 지수. 전 도겸이한테 가겠습니다. 도겸 지수야. 나도. 바로 옆에 가서 앉으면 돼 선생님, 정환이가 시계를 어요 아. 이수야! 이수야! 아, 아싸, 우와 순영이는, 번쩍 번쩍 순영이는, 번쩍 순영이는 어디 갈까 저요? 어. <웃음> 우와해우와해 아 <웃음> 야, 너내 시계 내놔 안 돼, 줬소요 빼는 게 <웃음> 원우는? 저는 승관이 옆이요 오 삼동이야. 와 어느 순간이 뽑은 거야? 응, 자 그러면은 지훈이는 어떻게 거기 있을 거야? 아 저는... 어, 좋아 좋아 좋아. 건준이 형너잘 봐라 이제. 너 진짜 잘못 한 거야, 뭐야? 너 진짜 잘못 한 거야, 뭐야? 호랑이 끝. 호랑이. 랑이와 우아이가 만났어. 진짜게 잘 맞아. 지훈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지는 거야? <웃음> 아, <웃음> 아, 아 이런, 너무 웃기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성민이 저는 지수랑 앉으려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네. 어, 그러면 너희들은 정해졌네 네. 네! 좋아 좋아 민규 저는 찬이 똥 싸러 갔는데 어. 똥 싸고 오면 찬이랑 짝꿍 할게요 찬이는 원하지 않는 것 같던데 <웃음> 그래도 괜찮겠어? 괜찮아요 그래 그래 알겠어 일단은 승관이는? 저는 저를 선택해 준 원우에게 너무 감동받아서 오 어, 그러면 짝꿍이 여기만 뭐, 짝이 정해졌어 그 아, 짝꿍이, 네. 짝꿍이 정해졌고 짝꿍이 정해졌고 그럼 우리 정하기 끝에 한소이 나.. 나도 정생님한테나가뭐야 아, 그러더니 나는 괜찮아 저도 찬이랑 짝꿍하고 네, 싶 찬이가 인기가 많네 네. 찬이 좋아요 정한이, 정원이 짝꿍이 없어 저는 아까 절 골라준 쿱스랑 앉아볼게요 저는 쿱스랑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희 둘이 짝꿍 됐고 그러면 은한 명이 이거 좀 애매해지는데 그러네요 한 명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려니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또 짝꿍을 정했으면 중요한 반장을 정해야 돼 반장? 응. 오늘 촬영 다 끝났는데 반장 전화. 요 <웃음> 왜냐면은 마지막에 나한테 인사를 격례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 아 그래. 아 엔딩, 엔딩 그래, 그래, 그래. 우리 투표로 할까요? 그래, 투표 그래. 이거 써야지 아 그래. 익명 어. 투표로 자, 하나씩 받고 여기다가 솔직하게 네. 정말 난이 사람에게만큼은 짝꿍을 아니, 저 반장을 꼭 시켜주고 싶다 네, 저도 종이 주세요 어, 그래, 그래 혹시 우리 중에 있어. 반장을 안 어, 하고 싶다 있어? 후보에서 빼게 저요 저야, 에스쿱스 정한 빼고 투표해 자, 앞에 사람은 넘겨가지고 나한테 주면 돼 모아서 좀 모아서 아, 제가 왔다 갔다 계속하고 싶었어요그래요 정한아, 내 것도 그러면 정한아, 내 것도 야, 건호씨 너는 네가 해 <웃음> 너는 삐렸어 <언니 핏었어. 웃음> 자, 그러면 은 지금부터 아무 의미 없는 반장을 정해보도록 하겠다 내가 선생님 석해도 될까요? 어, 그래, 네가 석이 어, 부석이 제가 아. 할게요, 건석이 자, 아, 죄송합니다. 2차 오! 아 야, 찬이 없는데도 뽑혔네? 찬이가 인기가 많아 역시 찬!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웃음> 어, 찬이 아니잖아요 아우 어, 나 수능 쌤이지 <웃음> 정한! 아우 오! 오 빼달라고 했는데 했는 잘... 그럴 때만 하세요 <웃음> 나도 하고 2창! 싶다 오! 나도 반정하고 싶다 이거는 진짜 애매해지는 거지 네도 알지? 맞다간다 <웃음> 해야지 <웃음> 마지막이야 마지막인데 자 과연 이가 될지 동점이 나올 수도 있고 어. 찬아이찬 <웃음> 진짜 쟤는 없으면서도 선생님. 반장이 되냐 선생님 그러면은 반장이네요. 찬이 빨리 데리러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인사를 받는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아 선생님 그러면은 저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인사 받는 것과 카트 찍고 빨리 가서, 가서 하는 거 카트 하고 이제 갑성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웃음> 선생님 빨리 빨리 하시면 돼요. 어어 아, 차나 어, 어. 여기야 너 여기 너내너 어. 너 내, 너내 짝이야. 나 이겨냈어? 어 해결했어. 찬아, 근데 너 반장이야. 나 반장 됐어. 너 야, 반장 됐어. 우리가 그랬어. 너 없는데 투표했는데 너가 뽑혔어 반장. 진짜? 어. 고마워 얘들아. 자 그러면 오늘 하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그러세요? 네. 고마웠고 네. 네. 앞으로도 재 행복하게 잘 지내자. 네. 네. 반장. 차렷 네. 선생님께 경례. 안녕. 얘들아 청소하자. 아 가자. 가자. 형, 나 엄지방. 오늘 청소한 번 민규 아니야? 아니야. 게임 졌잖아. 나 떡볶이 먹으러 갈 사람. 나. 네. 가자 떡볶이. 가자. 아. 야 PC 방갈 사람. 나. 나. 나. 나 게임 안 하고. 얘들아. 얘들아, 네. 얘들아 공책 챙겨가 더블에이 <웃음> 맛있다 탄초가 진짜 맛어 탄초 맛있지 음. 줄까? 있어? 없어 없네. 성민아 그거 내려놓으래 왜? 선생님한테 걸리면 혼난대아 그게 아니라 내려놓자 상자를 아, 아. <웃음> <웃음> <웃음> 먹지 말라는 줄알아 내려놓... <웃음> 표정이 너무 귀여워 왜? <웃음> 다 먹어도 돼다 먹어도 돼 왜?